h n m i LIFE! d o 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! How b e a u t i f The flower is now f i n s h Oh, right? Before we get started, we need to take r e 이게 다 가든 서서 맞지? 응, 이렇게 한 뒤뜰에 꽃이 너무 많. 다 갖고 삶아서 나무 다 먹고. 끝을 모아 태산이라고. 아, 아, 아. 아니 철이 언제까지야? 이제 끝났어. Normally end of, end of mm -hmm. 다른 때 같으면 첫눈 왔어 벌써. Mm -hmm. 근데 올해는 참 날씨가 하네 On me life. Oh, yeah. uh, ah, h o r e t t y o w n o o b s n a s o e w pretty. a n y m a n o t o i n s i k n h o r t o o r i e o k r s o k r it. t it. s f r e l o it. e r it. s l o e l o r it. e o o o t l e t o r i e o it. t s f r i e t it. t o f i l it. e o it. a t o f it. o it. i t f i it. i t f i it. i t f i it. i t f i it. i t f i it. 남았는데? 토마토 미스트 게린 줘야 돼 크림 토마토 힐, 힐. 그래? 프라이 크림 다내 거야? 네. 오더라 머스트, 머스트 그린인데 오르면 안돼 그러게 아 가지 이제 따도 돼? 예쁘지? 이제 얼어 나도 면 올기 전에 따야지. 여기 또 있어. 오, 여기 봐요. 어, 뭐 아이고, 쥐가 먹었구나. 나쁜 놈. 내 거를 왜 니가 먹어? 너무 자는데 놔두면 안 돼, 따야 여기도 먹었네. 아유, 아유 나쁜놈 어, 다, 다, 어, 아. 네, 다 먹었잖아 아, 아, 아. 갈게 다먹었 아, 아, 너무 속상해 아이씨 올레드 <웃음> <already 웃음> 입던네아 아. 너무 부작만 아아 음. 어. 가 나보다 더 부지르나고 한미 라이프 이거 뭐야? 박초 박초? 청경채 그러니까 이게 음. 처음 심는거 아야 아니 음. 그래? 전에도 심었어 잘 되고 있어요? 잘되어가는거야응 이것도 이것도 응 이게 뭐야 이게 총각무거든 총각무? 응, 잘 안돼 그래서 시래기라도 먹으려고 심은거야 내가 아니요. 아가 이모 밤, 저녁 잡수로 오실 거야. 그래. 응 저기. 차돌베비하고, 상추하고, 음. 그래. 잡을 배지하고 상추하고, 텐트 써 먹을 거야. 저기는? 저기. 는 쪽파야. 쪽파가 안 됐어요. 그래. 이게 안된 거라고? 응. 이 정도 되면은 괜찮거든 근데 다이렇지 않잖아. Han, me life. 이게 배추처럼 성 제가 컸어. 맛슨마슨이을거야 그럼 이따 이먹쌈싸 먹으러 갈라고 이따 이먹고 이따 이고 여기 배추잖아 이 배추로 뭐하시게요? 시래기하게 시기하게 그러면 얼마나 더 남아야돼? 이제, 이제 다시 따라서 다, 다 뽑아야돼 이제 뽑아야된다고? 응시기사이즈 네? 김치 담을 사이즈가 아니야 우리는 날씨가 포근해가고 10월 달도 저기 어 아직까지 고추도 있고 지금 늦게 심어서 그치? 여기 총각무하고 배추하고 쇼파, 청경채, 러러스까지 우리는 아주 풍리네 처음, 처음 시작할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됐거든? 근데 늦게 비가 많이 왔어 예브리대 그래서 잘된것 같아. 이게 대추 나무야. 근데 대추 열은 거 뭐야? 어, 응. 응. 아, 처, 어. 올해 처음이야 대추 열어 보기. 하고 구독 눌러주세요.